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2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소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현실전선과 추정전선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실전선과 추정전선에서 어, 현실전선, 추정전선, 추정전선과 타협전선, 위보의 네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추정전선과 추정전선과 타협전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정전선은 지난 시간에 추정전선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승리 추정 전손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박과 화물의 점유박단입니다이 피보험자가 선박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선박의 추정 전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 피보험자가 어, 선박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 여부가 단순히 불확실한 것으로는 추정 전손이 어, 성립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어, 현실적으로 점유를 박탈할 수 없지 않, 없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러한 그 단순히 불확실하다가 아니고 선박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없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 추정선수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다음 화물의 점유 박탈인데요 화물이 보유 공격을 받고 있는 도시 내에서 운송 중 지체되어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추정전선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강제적인 응류나 지체에 의해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여 어, 위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과 관련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어,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보험자는 화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추정전선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 85년 정도 됐을 건데요. 이란과 이라크가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팔리에서 보면은, 어그 당시에 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모르고 있던 이제 선박들이 그 이란, 이란이나 이라크 항구로 입항을 하게 됩니다. 입항을 해서, 어, 들어가, 항구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선전포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 선박이 다시 그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2년간 어, 묶여 있는 상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계약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프로스트레이션으로 어, 이렇게 인정이 된 판례인데요. 이 경우에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운송물에 대해서 이적가 보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물도 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볼수 있고 어, 화물을 다시, 그 일정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없는 장기간인지 화물의 응류나 지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유박탈로 인한 추정변속로볼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 항해 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반 원칙은 화물은 물론이고, 운님의 수익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박의 손상인데요. 어, 1906년 MIA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어, 선박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결과 수선비용이 수선되었을 때의 선박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정전송이 된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비를 견적함에 있어서 어 그러한 수선비에 대하여 다른 이해 관계자가 지급할 공동해선 분담금이 수선비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 그 수선비에서 공동해선 분담금을 제외시켜 버리면 수선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어, 추정 전선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동해선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수선비가 어,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실제 수선비가 어, 그 선박의 그 현실전손에 맞먹을 정도가 되면 어, 추정전손에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선 분담금은 어, 당장 어,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라 해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례의 구조 작업의 비용 및 선박이 수선되는 경우, 선박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일체의 장례의 공동의 손품단금은 수선비에 어, 가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구조 작업을 해야 이제 선박이 수선되는데, 구조하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 이 비용을 모두 합했을 때, 이 가액이 추정전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이제 가액이 비용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을 모두 이제 가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수선 후 선박 가액과 협정 보험 가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추정전선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선비와 비교되는 수선 후 선박 가액이 시장 가액인지 등에 대하여 1906년 MIA에 는 아무런 기준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수시로 변동하는 선박의 실제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영국의 해상보험 시장에서는 ITC가 도입되기 전부터 선박의 실제 가입과는 관계없이 협정보험 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보험증권은 기평가보험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관습인데요. 어, 이러한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어, 수선비와 비교되는 수선 후 선박 가입이 시작 가입인지에 대한 뭐, 기준은 없지만은, 어 실제 가입과 관계없이 협정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 1906년 MIA에서는 보증보험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단서조항을 포함하여 협정보험 가입은 추정전선의 여부를 확정할 목적을 위해서는 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결국은 이제 이 협정보험가액이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 협정보험가액이 어 실제 성과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정적이다 무조건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정보험가액보다 어 당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뛰어서 그 높아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추정연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다음은 미평가보험증권인데요 수선비와 비교되는 수선후의 성과는 수선을 완료한 때의 선박의 실제 가입 즉 시장가입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입과 비교했을 때 추정연수 요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나올 것이고요 어, 기평가보험증권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입으로 정하는 건데 어, 수선후의 가입은협정보험가입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선후의 가입이협정보험가입보다 적은 경우에도 어, 추정전손이 되, 성립되어 보험자는 수선후의 선박의가입보다 후의 많은 협정보험가입의 전액을 어,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평가보험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어 사고 당시에 성과가 뭐 만약에 떨어졌다면 어그 현재 성과하고 비교했을 때 전손이 추정전손으로 볼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되면 협정보험가액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 어뭐 실제로는 시장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1983년 ITC 헐즈의 추정전선 약관 Constructive Total Loss c l o u r e 에서는 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추정전선의 결정기준으로서 수선 후의 가입보다 협정보험 가입이 합리적이라는 보험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1906년 MIA가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보험약관이 해상보험정보에 삽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기입평가보험에 있어서는 협정보험 가액이 수선 후의 가액으로 간주된다는 1983년 i t c 헐즈의 추정전선 약관에 의해서 협정보험 가액은 사기가 없는 한 추정전선의 결정기준으로 어,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의 추정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어, 선박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박 수선비가 수선 후의 성과 또는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수선비 산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선박이 분손인 경우 실제 소요된 수선비가 결정되지만 추정전손의 경우 예상 수선비가 추정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다음은 피보험자가 추정전선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선박 손상의 경우 수선 후 선박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수선비에 대한 손상선박이나 난파선의 가액을 가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보험실무에서는 1983년 i t c 헐즈에 난파선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분쟁의소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1983년 ITC헐드 제19.1조 추정전손 약관은 선박이 추정전손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협정보험 가액이 수선 후의 가액으로 간주되고 선박의 손상가액이나 해체가액에 대한 어떠한 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손상 상태의 선박가액이 어, 2,000달러이고 수선비가 1만달러, 수선 후의 성가가 1만 1,000달러인 경우, 어, 수선 후의 성가인 1만 1,000달러를 수선비인 어, 1만달러와 10, 비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선비의 난파성가액을 가산한 1만 2,000달러와 비교하여야 하는 것인가이 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 전자인 경우에는 추정변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추정 전손 추정 전손이 성립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1906년 MIA 재정 이후 어, 1912년 홀 vs. 헤이먼 사건에서 어, 브레이 판사는 손상선박의 가액은 추정전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어, 수선비에 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에, 판시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법은 결국 은 설레기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후에 이런 판례가 번복이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수선비의 추정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의 추정 장소에 따라서 수선시설, 수선기술 및 수선비가 다를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손해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의 변동으로 수선 자재, 임금 등이 상이해져서 수선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선이 실제 행하여지는 분선의 경우와는 달리 추정전소는 추정전소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선비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추정장소와 시점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수선비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첫, 번째, 첫 번째 합리적인 기준,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배적인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The First Reasonable Opportunity와 같은 기준은 추정전선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선비의 추정에도 어, 원칙적으로 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선박이 손상을 입은 후 선박의 수선시설이 있는 맨 처음 항구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수선비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선이 가능한 항구에 도달할 때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장소와 날씨, 즉 일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무범선주를 표준으로 가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선이 가능한 항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선비를 견적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은 선박의 회복비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추정전선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보험자는 선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할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선박 손상 시 추정 전손과 관련하여 1906년 MIA에서 수선비라는 말은 구조 비용을 포함하여 보험 사고 이전과 같은 가망 상태로 선박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려고 1983년 ITC 헐즈 제 19조 추정 전손약관은 어, 선박의 회복 및 또는 수선 비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cost of recovery and or repair.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박의 회복 비용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 및 장소에서 어, 수선비를 포함하여 선박의 인양 또는 구조비용과 선박의 수선이 실시되었을 때 선박이 부담해야 할 공동해송, 분담금 등을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의 견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3자의 공동훼손 분담금에 대한 수선비를 공제하지 않는데요. 어, 선박의 구조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가 적하 등의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수할수 있는 구조비의 일부 또는 공동훼손이 성립한 경우 어, 수선비 중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급될 공동해손 분담금에 대하여 우보험 소유자라면 당연히 이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06년 MIA는 에선박수선과 관련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 지급될 공동해손 분담금을공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선비의 일부가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수될 것인가 하는 사실 자체는 추정전선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선박의 수선비가 만달러이 10만 달러이고 수선 후의 선박가액이 9만 달러인 경우에는 수선비의 50%가 궁극적으로 화주로부터 회수될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 추정전선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선비 중에서 제3자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즉 충돌로 인한 선박 손상의 경우 다른 선박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위성격으로 회수하는 금액과 공동해손 분담금 등을 수선비의 견적 금액에서 공개해서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선박 충돌로 인해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박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청구권 대위에 의해서, 어, 추정전순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보험사가 어, 그즉 보험자가 청구권 대입권행사에서 구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추정연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 이러한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자의 구조비 분담금에 대한 수선비 공제입니다. 1906년 MIA는 에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수선비에 대한 공동의손 분담금에 대하여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수할 구조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조비 중에서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추정전선의 여부를 결정할 때 구조비 중에서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어, 오늘날까지 확립된 원칙인데요. 결과적으로 선박의 추정전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박을 구조하는 비용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77조는 연속손해에 대하여 비록 그 손해의 합산금액이 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추정전손의 승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연속 손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박이 손상을 입은 경우 추정전손을 승립시키기 위해서 피보험자가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연속 분손을 모두 합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983년 ITC 헐즈를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취지를 제19.2조 어, 추정전선 약관에서 선박의 회복비용과 수선 비용을 기초로 하는 추정전선에 대한 보험금은 그러한 비용이 협정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보상되지 않는다. 어,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오직 단일사고에 관련된 비용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일련의 손상에 관련된 비용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 손해에 대해서는 각각 분손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보통 이그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을 때이 사고를 분손 비용을 전부 이제 합해서 추정 전손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리 손상에 대한 어, 보상을 일부 하고, 어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에 수선을 했을 때 수선비용이 어, 분손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화물 손상의 경우에는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 화물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어, 추정전선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화물이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손상상태로 어, 구조된 경우에 추정전선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택되는 계산방식에는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화물이 처해있는 상황과 화물의 상태로 인해 지출되어야 할 전체 비용이 월려됩니다이러한 어, 비용에는 양육비용, 건조비용, 창고보관비용, 재선적비용, 목적항까지 운송비용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는 화물 손상일이 반드시 계산되어야 할 전체 비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박은 추정전송이 되고 화물이 손상상태로 양육된 사건에서 화물을 양육보관 재손질 재선적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하는 비용이 도착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화물의 추정전송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님의 추정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9 0 6년 m i a a 에는 운님의 추정전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의 목적이 될수 있는 운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원칙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운님에 대한 사건의 일부 판결에서도 운님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을 어,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운임의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가 1906년 MIA 제 5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현실 전손이나 거 또는 제 60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추정 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어,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선박과 적화가 모두 현실전선이 되는 경우를들수 있는데요. 항해용성계약에 대한 것이든 전기용성계약에 대한 것이든 관계없이 운임의 현실전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만이 현실전선이 되거나 상업상 의미에서 추정전선이 되는 경우인데요 운임과 관련하여 적화를 다른 선박에 의해 계속 운송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공상적으로 운님의 전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합한 현실전손 또는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운님을 취득하지 않는 한그 항해에 대해 취득할 운님의 전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추정전손과 타협전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협전손은 법적인 요원은 아닌데요. 어, 그 현실적으로, 그 보험 실무에서, 어, 추정전손에 대치해서 협상을 통해서 전손 처리를 해주는 것을 타협전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보험 실무에서는 법률에 근거는 없지만, 어, 추정전손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서로의 양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타협전선, 이것을 Compromised t 라고 하는데 Compromised t o t 또는 협정전선, 레인지 a n 탈로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합법적으로 타협전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타협전선은 전적으로 보험자의 재량에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협정보험 가입이 수선 후의 선박 가입으로 간주되는 추정전손 약관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수선비가 수선 후의 성과를 초과하지만 협정보험 가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보험자는 추정전손이나 현실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없습니다비보험자는 선박을 수선하고 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데 이때 비경제적인 수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어, 타협전선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타협전선의 합의에 의해 비보험자는 수선하지 않고 손상선박 또는 난파선의 잔해를 보유하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가입보다 적은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선박이 추정전선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정 전선의 효력과 또 추정 전선과 음, 타협 전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퀴즈를 하나 봅시다. 1906년 MIA에서 선박 송환상의 경우 추정 전선이 승인 요구를 올바르게 설명했었는데 어, 앞에 공부한 내용을 보시고 이네 가지 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 그제 2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